기본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DVD 대여의 a c c e s DB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기타 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해 주시고 MS Acce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C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 길벗 커말 1급 엑셀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기본 모의고사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dvd 대열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dvd 목록에 더하기를 누르시면 필드 명들이 나타납니다. 입고 일자, 더블 클릭. 갈리코드, 더블 클릭. 타이틀명, 더블 클릭. 장르, 더블 클릭. 대여료, 더블 클릭. 대여기간, 더블 클릭해서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순서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수로 순서를 잘못 입력했다면 오른쪽에 하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실제로 액세스 데이터에 가보면 입고일자가 2015년과 2016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의 데이터만 가져오시려면 입고일자를 클릭하시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6-01-01을 -2021 -2021 적어주겠습니다. 장르를 선택하시고 는을 주겠습니다. 액션 눈을 해주시고 모험을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또는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가시는게 좋겠죠. 조건을 확인해주시면 입고일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두번째 조건이 장르가 액션 또는 장르가 모험인 조건만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기준을 누르시고 입고일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기존 워커 시트에 A3 셀에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위치를 바꿔야 되면 원하는 셀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의 표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왼쪽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된다고 하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났습니다. 한번 채점을 통해서 맞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10점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